<목소리> 안녕 안녕 안녕 팝수리야 더덕 크림 파스타 만들었어 아. 별로 안 먹고 싶네 <웃음> 우와 고추 너무 매워 아우 생각보다 맛있네 이게 무슨 맛있냐 맛이... 꾸 아, 꾸떡 짠 이소리 띠 신기한 맛이야 매워 이제 좀 힘들어진다 더만 먹고 싶다 아우 꾸덕해 흐르지도 않아 입에서 흘리지도 않았어 아우 괴로워 이제 그만 볶고 싶어. 와인으로도 입가시면 안 돼요 수프 아.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조금만 뭐 생크림 넣으면 더 좋고 안녕 좋아요 구독